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성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롤렉스 파스모그래프 데이토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롤렉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레퍼런스 넘버 116509를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왼편에서 맨 위쪽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2018년도에 구매한 제품이고 풀셋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롤렉스 홈페이지에 구매가는 4569만원이고요 상태는 아주 깨끗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풀러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롤렉스 데이토나 제품은 전에도 소개시켜드린 제품이죠 이 제품도 비슷한 제품인데요 먼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주 무겁습니다 18K 와이골드 모두 금통인 제품이어서 아주 무겁습니다. 베젤의 크기는 40mm이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살짝 볼까요? 이렇게 돌려서 열고요. 지금 보시면 12시에 큰 초침이 있는데 그 기능을 가게 하는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눌러오면 12시에 초침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시 쪽이 가고요. 다시 누르면 멈춥니다 그리고 6시쪽을 보시면 계속하고 있는데 이 6시쪽에 있는 20 40 60이 있는게 초침입니다 그리고 3시에는 이렇게 분을 나타내고요 9시쪽은 전체가 있는데 12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시 누르면 가고요 정지가 되고 아래쪽을 누르면 위셋이 됩니다 위셋이 될 때는 3시 쪽과 9시 쪽 모두 위셋이 되는데 제가 돌려놓지 않은 상태여서 초만 올라가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초침만 올라간 상태 그리고 돌려서 잠가주고요. 외부 쪽은 무광, 안쪽은 유광으로 이렇게 3열의 브레이슬릿을 갖추고 있고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폴딩 클래스프인데 이렇게 해서 여는 제품입니다. 열어보면 아직 다 떼지 않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품을 아주 열심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이질링크라고 해서 아시죠? 요즘엔 다 이렇게 0.5cm 정도 크기를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눌러서 넣어서 줄일 수도 있고 그냥 빼면 느릴 수 있고 넣어서, 이렇게 소리가 났죠? 줄이는 상태. 이와 같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이즈 링크입니다. 0.5cm 정도 줄일 수 있는. 이렇게. 이와 같은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방수가 100m. 아무것도 없죠. 최대 파워 리저브 시간은 무려 72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크라운에 이렇게 세개의 점이 있고 가운데가 큰 점이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오리지널 세팅인 경우에 당연히 이 제품도 오리지널 세팅이죠 가운데가 큰 거는 이 제품이 금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18K White g o 간단하게 2018년산 풀셋 블루 다이얼 아주 예쁘죠 이와 같은 제품을 오늘 소개했습니다 로렉스 홈페이지에서 116509를 치시면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종류 중에 이 제품을 왼쪽 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로 가시면 이 제품의 사진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롤렉스 카조노그래프 데이토나 제품, 이렇게 초시계로 가는 제품을 제시 직거래소에서 소개했습니다. 짠!